안녕하세요, 문로버님 시간 늦게 적어주셨죠? 네, 시간 깜빡하지 마세요. 다른 상담 신청하시는 분. 일단, 이제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정사시로 적어주셨습니다.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정화가 정간에 이렇게 뜨면서 상황이 좀, 음, 조금 바, 변했습니다. 설명이 변했는데, 여기에 지금 정화는 편제거든요. 문이버님 편제가 되게 편제를 잘 쓰시는 분이시고 편제의 그 감각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편제의 가장 그 감각적인 능력 중에 색채 감각 이 색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정화를 편제로 쓰고 계시는데 정하는 좀 우리가 촛불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담하는 일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시공간적인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의 인생사라든지 사회적인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재는 잠재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한하게 그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쓸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은 이렇게 좀 급제에 묶여져 있어서 아 조금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펼쳐서 이렇게 편지를 시원하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욕구를 이렇게 100% 펼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지지는 이게 사시가 되면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의 기운도 많이 만들어내고 결국에 지지에 보면은 자기 뿌리도 있으면서 관인으로서, 재관인으로서의 모습도 지지에는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지지의 사시가 되게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또 관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걸잘 세워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아주 신뢰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생활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치 이런 것도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는 이제 그게 한 6, 70% 밖에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현재 에너지를 임성속게딱 잡아 놓았기 때문에 주춤주춤 주춤 음 약간 좀 답답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 10년을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신축대운이 몇년안 남았거든요. 바뀌는 대운이. 이렇게 신축대운이 55세, 55세부터 바뀌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운도 나쁘진 않았지만 55세 대운부터는 되게 펼치기에 좋은 그런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의 나의 잠재력을 뭘 통해서 펼치느냐? 여기, 친축대원에 보면은 편인이 들어오거든요. 편인으로서 펼칩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 심리학, 또 예술 쪽도 있고요. 뭐, 뭐, 디자인, 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능력을 편인이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관으로 딱 떠오르면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변인을 가지고 편제를 번다, 돈을 번다. 돈을 버는데 편제에 돈을 버는데 변인을 가지고 번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100%, 200% 발휘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격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돈 버는 내 중요한 소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막 달리시던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제 그걸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이민대원이 내 실질적인 삶, 어 나의 생활에서는 나쁜 대원은 아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진출함에 있어서는 좀 막힘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점점 바뀌어 날 겁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값진 대운 올해, 올해는 올해 조금 내실을 닦는 그런 해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실을 닦고 내년에는 완전히 이제 확장된 굉장히 넓은 세계로 나가서 편재의 돈을 번다는 것은 편재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버는 돈이 아니죠 정말 이 세상에 펼쳐진 돈이 다내 돈인데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해놓으신 공부들이 지금까지 해놓으신 공부 또 올해 안으로 해놓으신 공부 이렇게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잘 너무나도 잘 활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시를 가지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ね